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집회에 나와 있는 인물화에 대해서 성형외과 전문의의 관점과 또 관상학적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천원 집회 이황 오천원 집회 2, 만원지폐, 세종대왕, 5만원권, 신사임당이 있습니다 천원권지폐는 그 이윤태화백이 그린 것이라고 하고요 5천원권인 율곡이의 초상화는 이종상화백이 그렸다고 하는데 5만원권의 신사임당 초상화도 그렸다고 합니다 이 만원권 집회에 나오는 세종대왕은 73년도에 문보 김기창 화백이 그려놓은 것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우리나라의 집회에 나오는 세종대왕의 모습의 변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. 보시면 세종대왕의 모습이 시대에 따라 다 다르습니다. 그럼 세종대왕의 어진, 진짜 초상화가 없는 것인가? 이렇게 알아보니까 세종대왕의 초상화는 없다고 합니다. 실제로 세종대왕을 보고 그림을 그린 것은 없다고 하는데 그게 한국전쟁 당시에 그 어진을 보관했던 부산광복동 관제청에 화재가 나면서 불타 없어져서 현재 왕을, 직접 보면서 초상화를 그린 것은 태조, 영조, 철종, 고종, 순종 등 다섯 명의어진만 남아있다고 합니다. 여기 세종대왕의 두 가지 그림을 보면 운보 김기창 화백이 그려놓은 것인데 시대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겠습니다. 특히 쌍꺼풀 라인에 변화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. 어 이렇게 그 실제로 보고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그린 것이기 때문에 어, 이렇게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. 조선시대 초상화는 어떻게 그렸을까 하고 의문이 드는데요. 조선시대에는 두 가지 사조가 있었다고 합니다. 이호불사 편시별인 전신사조 이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면서도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 윤두서의 어 초상화 본인의 초상화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로불사 편시별인 터럭 하나라도 똑같지 않하면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어 검버섯이 하나 있으면 은 그대로 그려놓고 또 수두자국 마마자국이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그려놓고 어요렇게 정밀하게 하나도 가감없이 그려놓는 그 사조를 이로불사, 편시변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그 다른 사조로서는 전신사조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 개인의 외모를 똑같이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 개인의 성격이라든가 인품, 교양 이런 것들을 적절히 녹아들, 녹아들게 해서 어 왕의 어진을 그릴 때는 근엄하고 자유롭게 어 이렇게 에, 그린다는 말이죠 말이죠 요새 말로 하면은 어,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한테 전신 사조해라 딱 이러면은 아, 뽀샵 좀 해주라 하고 말하는 것과 아,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두서의 자화상을 보면 머리털 한올한 올까지 세심하게 그려서 이로불사 편시변인의 그 사조를 아주 그 충실이 따른 게 아닌가 하고 보여지기도 합니다만, 사실 그 고독한 눈빛이라든가, 그 쓸쓸한 기운, 어 이런 것들을 윤두서가 아 자기 그림에 이렇게 녹아들게 하지 않았을까 해서 이것도 전신사조풍의 그림도 어 함축되어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어, 세종대왕의 모습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아주 자유롭고 근엄하고, 어, 백성을 아주, 어, 아끼는,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? 바로 이것은, 어, 전신사조, 그, 뽀샵의 덕분이다. 아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세종대왕의 눈에서 70년대는 쌍꺼풀이 없다가 80년대 조금씩 생겼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완전히 서양인 같은 겉쌍꺼풀이 생기게 되는데 이 쌍꺼풀을 과연 누가 성형수술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